이가 물에서 얻는 무한한 자원 수소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m b c 정원수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원지역 경선과 국민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한 슈퍼위크에서 모두 과반 득배하며 누적 1위로 경선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지사는 남은 경선에서도 방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추격을 다짐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이 정당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여권발 정치 공작이라며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한 반면, 여권은 국면 전환용 기만 전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미 뉴욕 맨하튼의 옛 세계부역센터 자리였던 그라운드 제로와 미 국방부 펜타곤이 있는 버지니아 알링턴 등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단합이 최고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55명으로 주말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 돌입하는 가운데 환자와 면회객이 접종 완료자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면서 15월 16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00mm 폭우가 예상됩니다. 영화 기생중에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베네치아 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개막선언부터 황금사자 상수상작 레벤느망을 호명하는 등 봉준호 감독으로 시작해 봉준호 감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MBN 종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네 번째 순회 경선인 강원 경선과 64만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1차 슈퍼비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도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길종 기자. 오늘 강원 경선과 1차 슈퍼드 위크 투표 결과 함께 전해 주시죠. 네, 어제까지 충남, 충북, 경북에서 3연속 과반을 달성하며 기세를 올린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원 지역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뒤로 잠수함이 있네요? 네, 지난달 취역한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큰 3천 톤급 아 잠수함, 일본어 보살 안창호 오, 잠수함이 뭐 소리 없는 암살자다, 수중 비밀병기라고 하던데 저 잠수함도 혹시 우리 기술로 만든 건가요? 어, 많이 알고 있네요. 이 <웃음> 예, 취역 직후에 네. 잠수함 탄도 미사일 전 발사에 성공해서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답니다. 어, 혹시 그게 뭐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를 내렸답니다. 어떻게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장 잠수함입니다. 어... 제가 뭐 무기 체계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참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럼. 네, 자 m b n 조간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레전드. 이어서 건강호기심 해결 토크쇼 대한민국 1% 건강청문회가 방송됩니다.